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채널 리포터 김수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킨텍스 꿈에 그린 아파트 공개 129제곱미터 전용 93제곱미터 실내를 살펴볼텐데요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살펴볼까요? 자이 단지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도보 10분 내에 킨텍스 온누리공원 일산, 호수, 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네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내 살펴보시죠 이 집이 어떤 집이다 말해주는 곳 거실과 주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주방부터 살펴볼게요 화이트톤과 그레이톤으로 깔끔한 인테리어인데요 자, 식탁자리 옆에는 벽인 줄 알고 지나칠 뻔했는데 여기 무슨 수납공간 같아요 열어볼게요 펜트리 형식의 수납공간이었습니다. 자, 식탁을 두는 곳 맞은편에도 냉장고를 두는 공간이 있는데 냉장고 쪽 주변에도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하여 디귿자 구조의 주방이네요. 상부장뿐만 아니라 하부장도 정말 넉넉하네요. 수납공간이 부족해서 따로 설치하는 가정도 많이 봤는데 이 집은 그럴 걱정은 없겠어요. 개수대 옆에는 문 열림 기능, TV 시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 컨트롤러도 있고요. 자, 옆에 다용도실 있네요. 배수구가 두 군데에 있고요. 뭐, 이 선반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선반이어서 비품들 보관하기에도 정말 실용적일 것 같네요. 오, 개수대 창과 같은 방향으로 창이 나 있어서 환기에 용이하겠고요. 자, 이번엔 거실 이동합니다. 쇼파를 두는 쪽 벽면에 오늘의 날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있고요. 방, 조명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도 배치되어 있네요. 자, 이쪽에서 한번 바라보니까 아트월이 타일 인테리어로 모던한 느낌을 물씬 주는데요. 자, 거실이니까 거실 바깥뷰 한번 봐야겠죠? 와, 멋스러운 타워형 구조의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킨텍스 사거리가 보입니다. 아니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도 창을 닫았을 땐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네요. 자 대리석 느낌의 아트월도 한번 두들겨 보고요. 이쪽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이젠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있고요. 분리된 공간에 드레스룸이 있네요. 발코니 먼저 살펴볼게요. 음, 거실 쪽과 동일한 위치에 창이 나 있고요. 전동 빨래 건조대도 있고 수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실외기실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안방 발코니 안에 실외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젠 드레스룸 가볼게요. 이야, 정말 큰 거울 때문인지 화장대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수납 공간에도 힘을 빡준 화장대네요. 악세서리를 보관하는 칸도 마련되어 있어요. 오, 이 화장대 탐나는데요. 자, 이쪽 문 궁금했는데요. 열어볼게요. 드레스룸이 팬틀의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수납 공간 하나 하나가 입주자를 배려한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자,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큼직한 거울과 투명 파티션이 빛을 반사해서 그런지 정말 환한 분위기가 연출되죠. 샤워부스 쪽에도 배수구가 있어서 샤워 후 전체 바닥에 물이 젖을 일은 없겠네요. 거울은 수납장 문에다가 배치를 했는데요. 거울이 큰 만큼 수납장 내부도 정말 큼직하네요. 뭐양변기 옆에는 볼일을 보면서도 문 열림 기능 가능한 컨트롤러 있고요. 자, 이젠 현관 쪽으로 향하는 복도에 있는 나머지 작은 방 살펴볼게요. 자,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이네요. 창이 주방 개수대 쪽 창과 똑같이 나있고요. 대피 공간이 작은 방 안에 있는 구조네요. 자, 크기 한번 보세요. 자, 맞은편 작은 방입니다. 창이 거실 창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있고요. 방마다 이렇게 난방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네요.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방인데요 안방, 거실, 작은 방두 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포베이 구조이네요 옷장 옆면을 활용한 수납공간도 인상적인데요 나머지 작은 방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옷장이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톤으로 정말 깔끔한데요? 자, 맞은편 화장실 이동합니다 욕조와 세면대쪽 조명이 분리되어 있고요 거울은 수납장의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부드럽게 잘 열리는 것 같죠? 안방 화장실은 샤워부스, 거실 화장실은 욕조가 있네요. 세면기는 반다리 세면기로 아랫부분 깔끔하죠? 자, 이젠 현관으로 나가볼까요? 화이트톤 붙박이 신발장이 정말 길게 뻗어 있네요. 칸이 눈 대중으로만 봐도 정말 많죠? 내 가족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칸을 나눠서 사용하기에도 넉넉하겠습니다. 오 어, 이쪽은 팬트리 형식의 수납공간이네요. 신발뿐만 아니라 실외용품 보관하기에도 안성맞춤이겠습니다. 일괄소 등 가스차단 등이 가능한 컨트롤러 있고요.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킨텍스 꿈의 그린 아파트 공개 129제곱미터 전용 93제곱미터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